김선호가 촬영 때 음식에서 이물질에 나와서 화를 냈었다고 한 스태프가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기사가 떴습니다. 또 다른 스태프는 김선호 입장에서 충분히 방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. 당시 스태프들을 향해 무례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는 갯마을 차차차 스태프인데 저 사건 기억이 남. 당시 소품팀이 준비한 음식 안에 이물질 스테이플러 철심이 있었고 그걸 김선호가 발견하고 조심하자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거기서 정색하고 얘기했던 사람은 김영옥 선생님이셨다. 밥 먹는 대 스테이플러가 나오면 어떻게 믿고 그 밥을 먹겠음 이라고 말씀하심. 당연히 해야 할 소리 하셨다고 봄 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. 그는 가까이서 본 스태프로서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입장이 갈리겠지만 난 김선호와 친하지도 않았고 내가 지켜본 입장으로는 연기할 때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촬영일수록 스태프들 배려해주는 배우였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혹시나 얘기하는 거지만 저 이물질 빼라 한 것도 조용히 해당 팀 따로 불러 얘기한 거라 거기 가까이 붙어있던 사람들만 알았을 것임. 현장에서의 태도로 논란을 일으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라며 앞서 김선호의 성격에 문제를 제기한 스태프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.